아니야, 아니야. Special point. y o 네. 자꾸 내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지하스아다빠지니다 이렇게 뭐 죽일까? 오케이. 아이고야. 들형 돌개이구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강력한 라이벌이다 우리 동포형님 박스 안 먹고 가운데서 쏘이 보네 아 반점 반대다 어, 뭐야 다빙거 있다 거있어 반이야, 반이야. 야, 이거 카운... 어떻게 살았노? 저 캐스터 형님 반인데. 반에 윈치까지 맞췄어. 진짜 필이겠다. 바로 자리 바꿔주는 센스? 아이고야. 이로오시면안되는데 개피로 고 쳐줄래? 캐스파로킬 <목소리> 그러니까 나왜못맞고안죽었 지？폭탄 이 미션 9 시？아니면 7시지중안내려갔 는데 님 좋다 개고 징이 무섭 긴 해. 나이스! 좋았다, 좋았다. 아, 가서 성공했으면 이거 진짜. 이번 판은 무조건 각인데. 꾸비, 꾸비구만. 어, 어, 어. 가발이, 몇 개고? 어? 300. 반샷! 아니, 저형님 본바이 억수로 잘나네 곰하였습니다아 아, <웃음> 어, 한타 시자시자시자 밀당 해야지 밀당 네, 네. 해야 예자 내가 중문나속철제할게 온다 이게 반이야, 또 반이야. 아 어, 미안. 확실하지? 어 미안. 중중 좀아또 페기 맞았네. 아 갈고 싶을 때갈거 그랬다. 기계둘. 일단 기계둘. 방이본다이 방이. 나이스. 나이스 좋아요. 마지막 샷이 좀 급하게 어제 형. 아에임 어. 어, 안드로한테 쐈다. 나이스. 어나빠스먹게 앙에 반이다 개군조 조심해 오. 자 허리반이다 허리반 어, 야, 작업 섬세한데? 이번엔 내가 간다. 아, 나 삥? 포항이다. 중계! 반찰. 나 알죠? 민체 알죠? 중계 알았어나 아저 사람을 캐릭터가 안보이냐 서링 오른쪽으로 뛴거 봤거든 아 없었어 나이스 기계야? 아, 기계 하나 더는 오빠. 어떤 근거로? 오케이. 바로 가지마 아군이 피있습아좋다 아, 싶어요 위치 확인해줘서 주, 땡큐 나 박스 나 박스 나 박스 어마야 중글난다 중글 주신 중글주 이스 중계. 어. 아군 진착해. 나 다시 박스. 나 다시 박스. 온다 온다. 그다 점프 폭만 까네. 디핑 하나. 포 하나. 폭투게 대구중 대구중. 꿀에 그래, 안 되네. 나 알죠. 아이가 고 내려간다. 깊피 하나 뭐 억수로 까네. 아니, 이 형님, 남았어. 근데 싫어요? 아군이 심리하였습니다. <웃음> 아니 나는 <웃음> 100피인데 형님 어좋다저다 어, <웃음> 어딘데? 바로 갈게 아으, 중적 주먹. <웃음> 아쉽겠다, 계속해요. 거의 다잡아야 되나. 아이스 와, 8대형 나왔네. 자, 일단, 다시 1등 한번 했고요.